안녕하십니까 성동무장입니다 수능까지 이제 5리개월 정도 남았죠 3 문제 차이로 영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숙면해야 학습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, 팩트입니다 수험생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숙면하기는 어려워 숙면은 보이지 않는 경쟁력입니다 아이가 아침마다 힘들어하나요? 지금이라도 아이의 숙면상도를 방법을 주시기 <목소리> 바랍니다. 매우 쉽습니다.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됩니다. 자주 귀척이고 숨소리가 불편하다면 풍면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집중력, 습력 기억력과 상세한 컨디션을숙면이야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저희 연구소는 수술이나 기대장치가 아닌 몸치에 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숙면할 수 있는 인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상담 신청을 하시고 오늘부터 녹음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. 수면동화 보호는 서울 강남 삼성동에